이니지는 NC소프트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1세대 온라인 게임으로 2015년 3,128억이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IP 하나만으로 약 110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NC소프트의 대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게임인 만큼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일명 혈맹이라고 불리는 빌드 컨텐츠와 자유로운 유저 pk를 메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에 좀더 가몰입하게 되었고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일으켰는데요. 일명 현피라고 불리는 현실 pk를 시전하는 유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니지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모아봤는데요. 리니지 아이템 때문에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혈맹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까지 비교적 스케일이 큰 사건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리니지에서 정말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들은 수천만원을 시작으로 비싸면 1억원이 넘는 아이템까지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행검이라는 리니지의 초래어 아이템은 2011년 당시 1억 2,500만원 의 시세로 거래가 되면서 유저들 사이에서는 집을 팔아서 사야 된다며 집판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 는데요. 일반인들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가격에 판매되는 아이템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했던 드릴 사건은 이런 리니지 아이템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2012년 2월 중순 30대 회사원이 갑자기 자살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인이 된 최씨는 평소 큰 문제 없이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라 그의 죽음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그가 자살한 이유를 찾는 도중 김씨라는 인물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 육성 및 아이템 판매를 목적으로 최씨를 포함한 3명에게 접근을 했고 67회에 걸쳐 총 1억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그중 사망한 씨. 는 4800만원을 사기당했고 이후 대출금 납입 도촉과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안타까워 했고 그가 이런 게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니지라는 게임 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P.K.란 플레이어 키를 의미하는 게임 용어로 게임 안에서 다른 유저를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리니지는 다른 게임과 달리 혈맹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혈맹과 대립을 겪으면서 이 P.K.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힘들게 키운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혈맹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러시아에서 리니지를 했던 한 혈맹이 상상도 할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30대 이상 유저들로 구성된 플래티넘 혈맹원들이 스킨헤드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든 쿨라 혈맹원 한 명을 죽이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쿠클락 다른 혈맹원들이 자신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눈이 뒤집혔고 실제로 만나서 대결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플래티넘 혈맹 군주에게 현피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현피는 현실과 PK의 피를 합성한 단어로 한국에서도 이런 현피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플래티넘 혈맹의 군주 알버트는 어린 청소년들로 구성된 쿠클락 혈맹의 제안을 듣고 만나봤자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현피에 응하게 되었고 현실에서 그들을 직접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쿠클락 할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미쳐있었고 흡사 사이비 종교처럼 그들의 신념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버트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혈맹원들이 모두 달려들었고 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쓰러진 상태로도 고타를 당한 그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쿠클락 할맹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알버트를 죽인 것도 모자라 플래티넘의 다른 혈맹원들은 물론 죽은 알버트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알버트의 동생 알비나는 우리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동하고 있다며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용의자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버트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 혈맹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혈맹원들에게는 대극과 철칙 있다. 그 철칙은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박살내라라며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것 같은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대책과 게임사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의 부친이 피살된 사건으로 언론은 물론 정치권 그리고 리니지를 하는 유저들까지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피살당한 윤씨는 자택가 5km 떨어진 주차장에서 목부분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근처 cctv를 확인하면서 유력 용의자 허씨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수사에 큰 혼란을 줬다고 합니다 허씨는 전북 임실의 국도변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사건 관할서인 양평경찰서의 형사들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태연하게 형사들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식사를 할때 반복됐는데 살인을 했고 경찰서까지 잡혀온 사람이 김치찌개를 태연하게 먹으면서 천진난만한 얼굴로 너무 맛있다 이야기를 형사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범죄 분석가들은 그의 이런 알수 없는 행동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코패스거나 살인은 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태어난 행동과 달리 CCTV에 그의 모습이 너무 정확하게 찍혀 있었고 당시 허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윤씨의 DNA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의 범죄 사실이 확실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며 4 1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짓 주장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그가 보부필라, 살인, 위치추적 등을 검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체를 포함해 8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 매달 200에서 300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는 점을 수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의 뜻대로 사건은 은폐될 수 없었고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로 그를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 하나가 공개되면서 언론은 물론 리니지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살인자 호씨가 NC 소프트의 게임인 리니지를 했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300여만원 상당의 거래 내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내용 이 밝혀지면서 언론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리니지 유저들 사이에서는 게임 때문에 부친이 살해되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엔씨소프트의 게임들이 사행성과 관련된 업데이트만 주구장창 내놓던 시기라 게임에 당했던 서러움을 이 사건을 통해 푸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는 자업자득이다 업보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동정하거나 명복을 빌어주는 댓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리니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크게 당황했고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살인 사건과 관련된 글에 저런 댓글이 달릴 수 있냐며. 엔치소프트 게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연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리니지2 16서버에서 비아이라는 캐릭터를 키우던 여성 유저도 같은 서버에 있는 이피라는 아이디의 유저를 만나면서 연인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하며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으로 만났던 연인이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은 많이 접해왔었기 때문에 금방 잊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잊힐 때쯤 그녀와 친했던 혈맹원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비하이님이 이별 통보를 받고 바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비하이님을 알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더욱더 슬픈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실제 비하이님은 사망했지만 그녀의 캐릭터는 접속 종료를 하지 못한 채 작은 섬 위에 홀로 서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별과 자살 그리고 슬슬히 서있는 캐릭터를 보게 된 지인들은 그 당시 그녀의 감정을 캐릭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녀가 느꼈을 슬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서버에 있던 유저들도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녀의 캐릭터가 서있는 자리로 찾아와 바닥에 동전을 뿌리며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그녀의 캐릭터가 서 있는 지역 근처로 진입하면 바닥에 뿌려진 아이템들 때문에 내기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부터 지상이 아닌 물속에서도 추모의 글을 남기는 사람들까지 전 서버의 유저들이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